그럼 회장님께서 에이전트 효기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성명 이상혁, 에이전트 코드네임 효기, 소속 월드비전, 귀하를 함께 떠나는 여행 비전로드의 공식 에이전트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못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효기군을 우리 월드비전의 에이전트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담아서 갖고 오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나? 네. 저는 수많은 후원자님들을 대표하여 케냐로 미션을 수행하러 나아갑니다. 엄마, 나 에이전트 됐잖아. 너무 기쁘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성원자 여러분들, 반가, 반가! 그놈하고 남자다운 에이전트 효기입니다. 바닥에서 뭐하시는 거죠? 드디 출근 날인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 공항을 날아야지만 그때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너무 떨려. 여러분, 들 많은 미션을 남겨주시고 또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수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두바이에서 케냐로 이동하기 위해서 b10 게이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두바이에서 케냐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비행은 무사히 잘 마치고 도착할 수 있도록 요건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드디어 케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20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진짜 케냐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진짜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케냐에서 또 많은 아이들과 함께 미션 수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양하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당탕탕 에이전트 효기의 미션 수행기 시작!